남산타운 아파트입니다. 이렇게 앰부열종을 응, 응, 응, 응. 저렇게 했고 경고방송과 같이 이렇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, 검색이 좀 여기서 여기지가 않고 해서 예, 상황실을 분석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여기 cms로 16코스트로 해서 m b r 접속, 접속 주소 하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바로 검색을 하실 수 있게끔 예, 날짜 날짜 찍고 뭐 시간대는 여기서 찍고 이제 플레이 하시면 동시 플레이 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면만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, 위에 계속 조정 따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,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지나가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